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비밀의 여자에서 악당 주에라의 범행은 끝이 없습니다. 그녀의 나쁜 짓에는 한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주에라가 또 다른 범죄를 준비할 것입니다. 현재 주에라에게 정겨울을 제외하고 누가 가장 큰 걸림돌일까요? 맞습니다. 남유진의 할아버지인 남만중입니다. 주에라는 남만중의 허락만 받아낸다면 그동안 꿈꿔왔던 재벌집 며느리가 될수 있는데요. 남만중은 그런 주혜라의 꿈을 통쾌하게 막아버렸죠. 주혜라는 남만중의 눈에 들려고 노력했지만 남만중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천만다행이죠. 이 작품에서 남만중이 없었다면 시청률이 안 좋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만큼 남만중은 정겨울한테는 물론이고 우리 시청자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주혜라는 이제 남만중에게 손주며느리로 인정받는 건 포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애라는 인정을 받는 걸 포기한 것이지 재벌집 며느리가 되겠다는 목표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인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주애라는 이제 남만중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주애라는 평소 했던 대로 남만중을 바로 죽일 수도 있지만 갑자기 남만중이 사망하게 된다면 회사에 큰 혼란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남유진과의 결혼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애라는 남만중의 목숨을 직접 노리기보다는 남만중의 판단력을 흐려지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죠. 과연 주애라는 어떤 방법으로 남만중을 흔들게 만들까요? 주애라는 그동안 병원에서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도 장소는 병원입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매년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룹의 명예회장인 남만중의 건강은 본인은 물론이고 회사의 생명과도 같기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죠. 남만중은 건강검진을 받게 되 는데요. 이때 주에라가 병원 의사를 매수 하려고 시도합니다. 이전에도 정겨울이 각막 이식 수술을 받을 때 의사를 매수하려고 했었 죠. 똑같은 방법입니다. 의사의 매수가 이번에도 막히면 심부름센터 사장에게 의뢰해서 건강검진 기록지를 통째로 위조해 버리면 그만이죠. 그렇게 해서 주에라는 남만중의 건강검진 결과를 조작해 버리고 남만중이 큰 병에 걸렸다고 나오게 하죠. 이렇게 되면 그동안 현명한 판단력을 가졌던 남만중도 본인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결과를 받게 되면 정확한 판단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남만중의 머릿속에는 본인의 손주며느리는 오직 정겨울 뿐이다 라는 그의 생각이 무너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주애라는 그것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주애라의 위조 혐의는 우리의 정겨울에게 딱 걸리게 되죠. 정겨울은 주에라가 남만중의 건강검진 결과를 조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발빠르체 대처해서 남만중에게 건강하시다고 말씀드리며 이 혼란을 막아내게 됩니다. 남만중은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와 다시 정겨울을 지켜주게 됩니다. 이런 스토리가 예상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에라가 남만중에게 어떤 일을 벌이고 정겨울은 어떻게 막아낼지 상상해보셨나요? 남만중의 만수무강과 정겨울의 침착한 복수를 바라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